라라라라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? <웃음> 진짜 어제 핫소스 영상 폼? 진짜 <목소리> 읍시딥시 렛츠고! 라니까 <목소리> <웃음> 애들아, 얘들아! 얘들아! <목소리> 얘들아! 나? 무슨 일이야? 내가 방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, 진짜 극혐인 고 들어버렸어 어? 뭔데 그래? 아니 있잖아 내가 손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똥을 엄청 싸는 거야 냄새가 진짜 뭘 먹었는지 진짜... 우리랑 같은 학년에 똥쟁이가 있다고? 어, 진짜 너무 싫다. 아, 진짜 학교에서 똥 싸는 애들 너무 극혐이야. 아, 냄새가 너무 심해. 아, 진짜. 그 냄새는 너무 끔찍했어. 너네도 맡았으면 바로 토했을걸? 허! 얘, 얘기도 하지 마. 어, 진짜 학교에서 똥을 왜 싸는 거야? 집에 가서 좀 싸지. 아, 어떻 나와? 뭐지? 어? 여우야, 쟤! 어? 뭐가? 누구? 지금 앞문에서 들어오는 미덕이 쟤! 어? 쟤가 왜? 쟤 방금 똥싸고 온애 아니야? 얼굴 좀 봐! 오! 어? 어? 제 얼굴 봐봐. 너무 시원해 보이지 않아? 딱 보니 네가 아까 말한 똥싸니가 쟤 아니야? 맞네, 쟤네, 너무 시원해 보이잖아. 어, <웃음> 음... 그러네, 쟤네, 쟤. 안 되겠어, 한마디 해야겠어. 야! <웃음> 어? 왜 그래, 요루야? 너 방금 화장실에서 똥 쌌지. 어, 그걸 어떻게 알았지? 니네 얼굴만 봐도 알거든? 학교에서 똥을 왜 싸냐? 그게 무슨 소리야? 학교에서 넌똥안 싸냐? 어? 어? 너 당연히 안 싸지! 니 <웃음> 네 뭐, 근처에서 텐장이랑 <웃음> 삼장이랑 고추장이랑 다 섞은 냄새 난다고! 어? 그건 맛있는 냄새 아니야 조용히 <웃음> 해. 지금 갈고는 중이니까! 너도 빨리 갈 거. 어, 어. 해볼게. 뚱쟁아, 똥만살는 푸세식병기같은 퍼도퍼도 끝도 없는 똥만살는 엽서야! 세수할때도 비대로 닦아야될만큼 비. 비도... 학교에서 똥을 왜 싸냐? 에이, 집에서 살 것이지 응 잘못인 것도 몰라요 응. 공공장소에서 똥냄새나 풍기고 말이야 어? 재수성 인정 인정 진짜 그렇게 하면 인정 응응이응이응 얘들아 오늘은 우유가 왔다 다들 우유 가져가렴 제티 두 개나 가져왔지롱 맛있게 먹어야지 학교 우유에다가 제티 사먹는만큼 맛있는게 또 있을까? 이제 제티를 우유에 넣고 흥겨라 흥겨라 새끼새끼 새끼새끼 다 됐으니까 한번 먹어볼까? <웃음> 진짜 달달구리 <웃음> 벌써 다 먹었네? 아쉬워라. 요리야, 요리야. 응? 너내 것도 먹을래? 뭐? 어? 그래, 도 돼? 음, 나 오늘은 갑자기 우유가 별로 안당기네 아, <웃음> 될 거에 재치자 먹어야지. <웃음> 어, 근데 그러다가 배 <웃음> 아파지는 거 아니야? 너무 에이. 많이 먹는 거 같은데. 에이, 이정도 배가 뭐가 아파. 맛있는 거 먹는데 배도 기분 좋을걸? 그런가? 음. 근데 그러다가 배 아파져서 똥 싸면 알지? 너도 그 똥쟁이처럼 되는 거야? 내가? 난 절대 학교에서 똥안 싸. <웃음> 그래? 너가 그러진 않겠지. 넌 차칭 프린세스니까. 음, 맛있게 먹어. <웃음> 나가. 이커플서가 갑자기 화가 나서 돌진을 했어요. 어, 이유가 뭘까요?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코끼리가 어, 어, 배가 아프다... 응감마려워이 네. <웃음> 해답을 구하려면... <웃음> <웃음> 어머! 이게 무슨 냄새야 얘들아? 어, 창문 좀 열어줘! 어우 누가 썩은 후에 안 버렸니? 어 이게 무슨 냄새야! 아.. <놀람> <놀람> 어, 냄새! 아.. 아 선생님! 뒤에서 농약 냄새 나요! 미연아 교실에서 그 농약 냄새가 어떻게 나니? 어우 무슨 소리야 그게! 어? 너 어디가? 어, 어, 그게 구급차 좀 부르려고. 음, 흠... 119를 불러달라고. 어, 사람 살려. 아, 어! 아, 어! 선생님 어! 돈좀 담으세요, 선생님. 어? 어? 아, 119? <웃음> 나 설마 똥 싸러 가는 건 아니지? 뭐뭐뭐뭐뭐뭐뭐뭐 뭐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? 뭐 무슨 소리야? 내가 똥을 왜 싸? 똥쟁이도 아니고. <웃음>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. 빨리 비켜! 일리고 불러야 돼. <웃음> 뭐야, 재미영상이라는 건... 어, 어 나올 것 같아. 오, 어. 어, 다 왔다. 오, <웃음> 개원하다. <웃음> <웃음> 이제 휴지를... 어? 휴지가 없어? 이걸 어떡하지? 아, 갑자기 친구들한테... 아, 아니야, 아 휴지 달라고 했다가 걸리는 순간 난 똥쟁이로 놀림 받을 거야! 아, 아, 왔다! 오빠가 있지! 오빠 보고 문자 보내야겠다. 오빠, 나 1층 화장실인데... 휴지 좀... 어, 답장 어디? 어, 여기 있니? 요리야 어디 갔어? <웃음> 어? 응? 요리야 사나 여기 있나? 어. <웃음> 안에 계신 분 누구세요? <웃음> 교장선생님이다 <교정>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죄송합니다 교장선생님 어. 어? 어, 똥양 냄새 아 어! 어. <웃음> <웃음> 이미 화장실에서 똥약뿌린다!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여기서 어떻게 나갔지? 난 이제 저기서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건가? 이건 휴지? 누군진 몰라도 감사합니다! 누군진 몰라도 정말 감사합니다.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. 제가 똥싼건 비밀로 좀... 어? 넌? 난... 응? 너가 나한테 휴지 준 거야? 응? 우린 친구잖아 도보닷지 허... 가자 도보닷지 이끄자 어..이거죠 그날 저는 별거 없어보였던 휴지 몇 장에 두훈을 아니 인생을 배웠습니다 뿅 와요.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